안녕하세요 타이거이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뽑기가 비스트 5반인데 아직 나올려면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마늘 부자도 있겠지만 아 어... 그래도 VRF 듀오가 나왔으니까 할인 용서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재밌으니까 일단은 티켓 5일동안 로그인 한 거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안해봤네 일단은 조합은 없어요 하지만 무지개 뭐라도 S S R 공짜로 티켓에서 나오면 좋고요. 여러분들도 어, 이 부활의 F 듀오가 그렇게 뭐 평이 좋은 애들은 아니니까요. 여기에 너무 투자 많이 하지 마시고 나중에 비스트 우반 나오거나 아니면 마늘 듀오 나올 때 그때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공짜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 일단은. 여기 가서 주요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저게 끝인가? 이게 VRF 듀오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자코 그 다음에 이게 또 들어있네 인주인간 17호 18호 그 다음에 어 초베지터 아 천사 프리저 그 다음에 뭐 뒤에 애들은 다 필요 없죠 사실 라인업 별로 안 좋네요 일단은 25개로 5개 뽑기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안 좋고 나오라는 뜻이죠 일단은 또다시 무지개 아 SSR 확정이구나 아, 그래서 무지개가 뜬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 확정해서 자 지난번 감마 때는 1호를 날먹했는데 과연 자 이, 뭐가 나올까요 아, 마인부 콜로 흡수 네, 그냥 코인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이제 30개입니다 이거 7개겠죠? 30개 뽑기 뭐가 나올지 짧은 뽑기 영상이니까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트나왔다! 좋아 이거거든요? 제가 5 5 0 0 트랭크스에서 좀잘 나와요 이거 왠지 지능 소모공 하나 나오나? 바로 듀오가 되는 하나 둘 고래들 5알이다 떴죠? 그러면은, 스카우터 확정이거든요? 아,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다. 자, 두개 남았다. 아이, 비루스네요. 아. 아쉽네요. 아쉬워. 비루스가 뭐야. 비루스는 저거, 잠재 안 해주나? 극한. 자, 마지막 45개. 할인 마지막입니다. 아유, 금방 나가네. 자, 뭐가 나올까? 진짜 나와라. <웃음> 아오 마이 안고 나왔다 좋아 오 전학 나왔다 나왔다 <웃음> 전학 나왔어요 자칭캐 확정이네요 이번에도 아이것또 날목하네 죄송하게요 하지만 좋죠 그건 그거고 좋은거 좋은거니까요 아운 아주 좋네 네, 지렸습니다 언제 나올거야 열 번째 나오나? 열 번째 나오네요. 네 여기에 소노공이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사연가 S S 소노공, 슈퍼사연 블루 소노공, 극한하면은 듀오가 되는 소노공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할 법으로 먹었네요. 여러분들 봤죠? 이게 운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이건 재미로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진짜 중요한 갈릭 트랭크스 베지터 듀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비스트 소노반 새롭게 등장할 때 그때 다 털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마칠게요. 익바 안녕.